이번 시간에는 위생건충학몇 페이지 피는 거냐 하면 602페이지 매개곤충 방제. 쉽게 말하면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모 1번에 물리적인 방법이 있지요. 그 다음 네모 2번에 뭐가 있어요?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생물학적 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604페이지 통합 방제가 있지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특징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리적인 방법에는 이름부터 중요시해 두시고. 첫 번째 환경 관리라는 건말 그대로 집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 관리가 있고. 두 번째 트의비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가지의 끈끈이 쥐틀이라든지 쥐를 잡혀서 쥐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 같은 것들은 틀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파리 같은 거 파리 끈끈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은 많지가 않은데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파리 끈끈이 같은 거왜 가게 같은 매달아 놓은 거 있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처리 방사선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처리가 되는 거죠 이름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되거든 화학적은 말 그대로 약품을 쓰는 거지요 살충제를 뿌리거나 또는 발육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충 다음에 성충이 돼야 되는 거를 유충호르몬을 뿌려 가지고 일명 성충이 못 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불임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호르몬을 뿌려서 상대 성을 유인하도록 해서 죽인다든지 또는 집합 끼리끼리 노는 곤충들이 있거든 그럴 때 집합시켜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생물학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불임수컷을 방산 날려보내요 또는 우리가 포식충을 이용하든지 또는 병원성 기생충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통합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을 합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통합 방지 그런다는 거지요. 그럼 물리적 처리에서는 화학적 관리 중요 표시 하시고 화학적은 거그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게 되면 환경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가 돼요? 화학적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환경 위생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생원 및서처를 없앤다는 거죠. 중요 표시 하고 이것들은 항구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원히 깨끗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충 방지의 근본적인 거 가장 하나 찾아라 그러면 일명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 또는 뭐가 된다 환경 위생을 개선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쇠식 화장실을 바꾼 거는 소화기를 없애자 파리를 없애자간한 거지요 그 다음에 본인들 집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챙피한 거죠. 우리 집이 지저분해요. 이거예요. 그럼 먹을 것과 서식처와 발생 없이서식처 없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리의 발생원인 일면똥푸화장실 없앤 것이고 바퀴는 나중에 모르는 게좀 잡식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만 없으면 안 와요. 근데 먹을 것이 많으니까 곤충들도 들며 드는 거죠. 쉽게 지저분하고 청소를 안하면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환경의 물리적 변경에는 첫 번째 서식절 없애는 거죠 서식절 없애는 건데 이것들이 다 환경 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환경 관리에는 이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물리적인 거에서는 환경관리가 있고 트랩을 이용하는 것이 고 열이 있는데 환경관리의 정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에 이름에는 물리적 변경이 있다는 건데 서식처 그러니까 발생원및 서식처를 없앤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장실 개조라든지 그다음 모기는 일단 유충이 물에 자라요 그래서 모기의 유충을 장구벌레 그래요 그럼 모기를 우리가 유충이 거기 웅덩이 에천 마리가 있다. 그거를 없애는 게더 쉬워요. 아니면 모기 천 마리 성충이 돼서 육상에 날아다니는 것이 더 어떤 것이 쉬워요. 우리가 모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천 마리가 있다. 그럼 흙으로 갖다 덮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 죽지요 그랬는데 천매가 날아다니라 그러면 이산저산 우리가 모기채 들고 잡으러 다녀야 되지요 그러니까 발생및 서식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명 서식처를 없앤다는 거죠 다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웅덩이 제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기 없애는 것이고 아까 수회식 화장실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나번에 보게 되면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차단시키는 것도 있죠 방충망 설치라든지 모기장 이런 것들도 물리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환경개선은 대표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있고 청결이 있죠 그래서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스크린 설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방충망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도 방충망 도 있지요 트랩은 우리가 보기면 아까 밑에 있지 동그라미 두 번째 다 중요시하시고 쥐틀쥐 접을라 그러면 쥐 틀을 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파리 통 그다음에 바퀴 트랩 그다음에. 파리 끈끈이 유문등 이런 것들인데 파리 끈끈이 많이 봤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파리는 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찌드란 파리 끈끈이 같은 것도 있고 넙대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실기 가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문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불빛을 좋아하는 곤충들을 추광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추광성이 있는 곤충들은 유도하는 등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동나방 같은 거라든지 나방 같은 건 불빛 좋아하니 만약에 방에 들어왔다 리면난 이게 죽이기 싫다 그러. 다르면 등을 바깥에 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유도해서 쫓아버린 이런 것들이 물리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살은등이라는건말 그대로 살인하는 등 이거지요. 우리가 보게 된뭐가 있어요. 올해는 많이 유행을 안 하던 것만 몇년 전에 우리가 테니스채처럼 돼 있던 모기 잡는 무슨 전기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지지직하면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지 요즘 안 파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시골집에도 있던데 해보니까 잘 죽지도 않대 이렇게 하면 지지직하면서 전기통하면서 우리가 모기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거예요 삶은 등이죠 그럼 삶은 등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부딪히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들이 삶은 등이죠 그 다음에 열 있죠 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에 그들 중간에 곤충은 체내 수분을 잃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런데 고온이라는 건몇 도냐 55도에서, 중요 보셔주시고, 55도에서 1시간 이내면 모든 곤충이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의 온도가 55도다. 그럼 곤충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죽는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열 처리. 그래서 나중에 태비아인잘 건데, 우리가 아직 환경위생 안 했잖아요. 그죠 태비아. 그거 할때 이거 질문할 때니까 잘 들어보시오. 55도 이상에서는 곤충이 산다, 죽는다,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열 처리라는 건 55도에서 1시간 이내면 모든 곤충다 죽는다는 거죠. 방사선은 물리적 처리에 속하는 거예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보세요. 화학적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학제 처리하게 되면 살충제를 뿌리는 거예요 살충제를 뿌리는 건데 살충제가 무엇이고 농약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 살충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해충을 죽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발육 억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임제를 뿌린다든지 있지만 살충제를 주로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살충제가 대부분 쓰이는 건데 이거 외에 발육 억제제가 있죠 보고나 설명해 지켜보세요 정의는 발육 억제제는 곤충의 발육 과정에 호르몬 자격을 방해해서 발육을 억제하는 약품을 뭐라 한다? 발육 억제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줄에 정상적인 발육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충 호르몬을 뿌려요. 유충 호르몬을 뿌리면 번데기 또는 성충이 억제되고 우화 때 치사한다 그랬죠. 우화가 그럼 무엇인가? 저 뒷장 가서 이제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곤충은 완전변태가 있고 불완전변태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변태는 어떤 것이고 불완전변태는 어떤 거냐면 일단 불완전변태부터 보면 알이 있죠. 알이 꼴충란이죠 알에서 깨어난 게 유충이에요. 유충이 뭐가 되는 거냐 성충이 돼요. 이것이 일명 불완전변태 순서예요. 알 유충 성충 이게 불완전변태 순서고 완전변태는 번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알 화살표 유충 화살표. 그 다음 번데기 화살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성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완전 변태는 무슨 과정이 더 있다? 번데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 가서 있는 거냐면 뒷장 가면 거 있어요 몇 페이지 있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농약 같은 거 지나서 어디에 있느냐 627페이지 뭐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림도 찾아야 되고 이론을 알아야지 뭔지 안다는 거죠 627페이지 있데 거기 불완전 변태는 알, 유충, 성충 중요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빨리 빨리 따라오라고 628페이지 보게 되면 완전 번타는 알 유충 번데기 뭐가 돼요? 성충. 이걸 알아야지 그림이 번데기가 뭔지 알거아니냐고 알 그럼 이제 다 60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화는 쉽게 말하면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걸 우화라고 해요. 그러면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걸 우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화는 완전 변태에서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자고 유충으로 문을 뿌리면 유충 아래에서 깨어난 그 유충한테 유충호르몬을 뿌리면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로 계속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충에서 성충이 불완전 면태면 성충이 돼야 되죠 성충이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변태라면 번데기가 안 되니까 우아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유충호르몬을 뿌리면 번데기 또는 성충이 억제된다는 건 완전 변태면 유충에서 번데기가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불안전면되면 유충에서 성충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일명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유충 으로몬이에요 따라서 번데기나 성충이 억제되므로 우화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번데기도 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죠 유충에서 계속 어린아이를 있다가 죽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약이 디프로벤지론 중요셔시고 우리가 유충 호르몬은 디프로 끊고 펜지로 이렇게 중화적 없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일명 발효억제제로 쓰인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한장 넘어가서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이드로프렌드 있죠. 중요 표시 조치는 거다 외우세요. 하이드로프렌드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약품이니까. 그다음 메소프렌드 다중요 표시하고 그다음에 장점이 있고 거기 있죠. 장점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중요 표시하고 내성을 주지 않아요. 내성이라는 건 약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호르몬을 뿌려서 유충으로 있다가 하니까 약품을 뿌리는 게아니 살충제에 대한 내성에 문제가 없지요 포유동물에 영향이 없지요 그 다음 에 인체에 독이 없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피하고 불임제는 쉽게 말하면 동물을 불임시켜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불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제 있죠 유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대성을 부르는 성페로몬이 있고 중요 표시하고 상대성을 유인하는 성페로몬이 있고 군집성 이골 군거성 똑같은 거예요. 군거성이나 군집성이 있는 곤충들은 일명 집합페로몬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암컷이 모기가 있다. 그럼 수컷을 유도하는 성페로몬을 뿌리면 수컷들 암컷들 막 모이죠. 그럴 때 이제 죽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성을 그러니까 끼리끼리 묶어다녀, 묶어서 묶어서가 아니고 뭉쳐 다니는 곤충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군거성이 꿀군서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퀴 끈끈이를 집에 놨다 요즘은 끈끈이가 아니고 약 같은 거 놓던 거만 끈끈이를 놨다 그러면 바퀴가 한 마리 엎어져 죽어요 그럼 사람 같으면 거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고 가야 안가요 안가요 근데 바퀴는 군거성이 꿀 군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엄마 쟤왜 죽었나 하고 거기서 엎어또 죽어요 그 다음에 어, 또세 번째 있는 바퀴가 어머니 왜 죽었나? 또 가서 퍼진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군것성이고군서성이에요 그런 곤충들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퀴가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바퀴는 우리가 바퀴 트랩에한 마리 죽었다고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비두면 수십 마리가 엎어져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뿌리는 것이 집합 페로몬이에요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합 페로몬은 상대성을 유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동료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페로몬이라는 건 상대성을 부르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왕창 죽여버리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구분하라는 거고 생물학적은 불임제 여어 불임수컷을 뿌리는 거예요 불임수컷을 뿌리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아까 화학적은 불임을 시키는 거죠. 암컷, 수컷 다 불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불임, 수컷을 방산, 날려보내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가 되는 거죠. 인공적으로 대량 발육해서 우리가 불임을 시켜가지고 수컷을 불임시켜 날려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수 짝짓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요표시하고. 양가를두 번째 보세요. 포식충을 이용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적을 이용한다. 우리가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죠. 근데 요즘은 쥐가 또 고양이를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기도 하던거만 일명 천적이라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포식충을 우리가 포식동물이 이용한다 그러기도 하지만 천적을 이용한다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 그 다음에 잠자리 유충은그 다음에 딱정벌레 이런 것들이 일명 모기 유충을 잡아먹어요 그럼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그래서 모기가 온난화를위해서 많기도 하지만 농약을 많이 써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모기들이 난리 피운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것은 물고기라든지 거기 미꾸라지 뭐 붕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참자리 약충이라든지 딱정벌레 유충 이런 것들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것은 조류나 그 새지죠 조류나 또 뭐가 돼요? 잠자리, 거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거지요. 그랬는데 누가 그러대 잠자리가 있을 때는 모기가 없다. 근데 산에 갈때 잠자리 있어도 모기 있대뭐 보니까 그 모기들도 뭐가 되는 거 잠자리도 모기가 맛이 없는지 있긴 있더라고 근데 이것을 모기의 일명 천적은 누가 된다? 잠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파리는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풀다음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리 우리가 보게 되면 파리 아래 기생벌 있죠. 기생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기생이라는 것이 어떤 유흥접대부에서 지금은 유흥접대부 그런데 옛날에는 기생집, 기생집 그런 사계의 서문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술 팔면서 남자들한테 아부해서 붙어가지고 돈 빼내고 이런 사람들을 기생기생 기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곤충도 똑같아요. 기생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생벌은 일명 누구를 없애는 어떤 곤충을 없애는 데기하는 거냐면 파리를 없애는 데 개예요. 그러면 얼마나 야비한 거냐면 일명 기생벌이 알을 파리알아래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죠. 파리알 한 알에 기생벌 한 알을 거기다 꼽아놔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기생벌이 우리가 유충이 되면서 파리알에 있는 단백질 다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유충이 된다 안된다 안돼요. 그래서 파리를 없애게 방지하는 거가 일명 우리가 파리 알을 먹어치우니까. 파리가 유충이 되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일명 기생벌을 이용해서 파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만큼 야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성충을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파리를 알을 없애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통합방제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거죠. 통합방제 정의는 그쪽 끝에 모든 기술과 관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거예요. 통합방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관리는 그냥 읽어보시고 양가로 세 번째 통합 방제할 때 조건들이 있죠. 묶어 중요시해지고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하는 게 통합 방제죠.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이어야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적용할 때 여건이 맞아야 되죠. 감가를 하면 상세효과를 누리면 돼요. 상세라는 건 다운시키는 건데 그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두 가지 이상 방제 방법이 동시에 적용할 때 방해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중요표시했고. 그럼 여기지한것 중에서 문제를 풀고 우리가 보게 되면 할텐 665페이지 열어보세요. 6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매개 곤충 방제 방법이 있지요. 1번부터 어디까지냐. 어, 1번도 2019년 거예요. 그래서 곤충은 몇개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중요해요. 1번부터 어디까지냐. 3번까지. 기출문제 없더라도 중요 표시하면 다 중요 표시해야 돼요. 기출문제 표시를 요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안 내기 때문에 자꾸 네, 표시하니까 그래서 1번도 났던거지요. 방제 방법의 근본적이고 연구적인 것은 생물학적이냐 기계적이냐 환경적이냐 환경이 되는거지요. 그럼 해설 다 묻고 중요시하면 표되는거죠 물리적 방법은 환경관리가 있고 환경개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관리는 물리적 변경 또는 조정이 있지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 개선도 들어가는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랩비용이 있지요. 그 다음에 방사선 있고 그런 다음에 가번에 보게 되면 환경의 물리적 변경 또는 조정에는 는 매개체, 서익체 없앤다 웅덩이를 없앤다 이런 것들이죠 또는 우리가 똥푼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환경위생에는 청결이라든지 스크린 이런 것들이죠 화학적은 살충제, 발효억제제 불임제, 유인제가 있고 생물학적에는 수컷을 불임시켜 방산하는 것과 불임제랑 혼돈하면 안되죠 포식충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통합방제에는 두 가지 이상 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고 나머진 다 중요표시하고 풀어보시고 한장 넘어가서 우리가 3번 보세요. 물리적인 방제 차지라는 거죠. 발육 억제냐? 서식처 제거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서식처 제거가 되는 거죠. 이건 2017년에 또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곤충 방제 시 물리적 방법이 아닌 것찍그라는 거죠. 웅덩이 제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모기장 방충망 설치. 방사선 이용 맞고 유문동 맞는데 불임 웅충. 불임 웅이라는 게 수컷이죠. 이건 뭐가 돼요? 우리가 화학적이에요, 생물학적이에요? 생물학적 방제가 되는 거죠. 수컷을 불임 시켜 날려 보낸다는 것과 불임제랑은 틀린 거지. 그래서 수컷을 불임 시켜 날려 보내는 것이 생물학적 방제 단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5번. 바, 법적 방제에 속하는 것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항만 검역이냐? 이거 항만 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검역 대상이죠. 검역 대상이 검역법에서 나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법적 방제에 속하는 것은 항만 검역이냐? 트랩이냐? 트랩은 물리적이죠.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수컷 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이죠. 그럼 항만 검역이 말 그대로 항구 항구 검역하는 거예요. 그럼 검역 대상지랑뭐 있다 그 썼어요. 콜레라 며칠 5일, 확열패스트 며칠 6일, 그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며칠 10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메르스 며칠이에요, 중동호흡기증후군 14일, 이거 다 우라리 던거죠 공중보건학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에보라 바이러스 며칠이에요, 21일,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최대잠복까지요. 이것들을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그 다음에 항구 쉽게 배 들어오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 뭐가 돼요? 법적 방지서 항만 검역이라는 게배 들어오고 나가는데 한다는 거죠. 이 질환이 있나 없나 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패스트가 있으려그러면 쥐가 있어야 되니까 쥐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검역법에서 나온 거예요. 단몇번 1번이 되는 거죠. 6번도 중요표시해드시고 7번, 7번도 중요표시해드시고이 7번이 2017년 문제죠. 해충 방제에서 우리가 열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열처리는 55도 이상이면 곤충이 1시간이 다+ 다 죽는다 그랬던 거죠. 첫 번째, 목재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처리할 경우에는 목재의 두께와 관계없이 동일한 온도, 55도에서 처리하면 시간, 처리, 55도에서 처리 시간만 달리할 뿐이죠. 맞죠? 그러니까 두께에 관계없이 온도는 55도고 두께가 얼마에 따라서 한시간할 것인가 두시간할 것인가 이거죠. 옳은 말이죠. 두 번째. 옷이나 침대 등에 발생한 이 빈대 진드기는 열 처리하여 방지할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바퀴는 영하 8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이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가 이 있죠. 이나 빈대는 마이너스 17도에서 2시간 이상 처리해야지만 이 죽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보게 되면 고온 55도에서 1시간 열 차리면 모든 곤충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죽어요 죽는다고 따라서 한몇번오번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설 보세요 목재의 해충 방제는 25mm에서는 55도에서 두께가 얼마에 따라 시간이 틀어지는 거예요 한 2.5시간 75mm면 뭐가 되는거야오 55도에서 6.5시간 두께에 따라 시간만 달려야 할다 뿐이지 온도는 뭐가 되면 똑같다는거지 알수 있겠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1시간 열차리면 모든 곤충은 다 죽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이 틀린 것이고 8번 발육 억제제 장점 차지 라는거지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살충제 내상이 생기지 않는다 포유동물의 영이 없다 인체에 독성이 없다 단몇번 5번이 되는 거죠 기출문제 표시 있으니까 다 중요 표시 안하더라도 기출문제 있으면 표시하면 중요한 거죠 9번 겨울철 하수구나 매홀의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는 게 좋아요 발육 억제제를 뿌리는 게 좋아요 매홀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기 유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은 물속에 자라요 모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미리 방제 방법이 있는 거죠 모기 유충은 그러니까, 모기가 알을 물가에 담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유충이 새끼예요. 그럼 이것들이 장구벌레가 되죠. 초등학교 때 장구벌레 배웠잖아요. 이것들이 일명 매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파류복제제를 갖다 뿌리면 유충으로 있다 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충으로 안 되고, 모기는 완전면 돼요. 충난, 이꿀알. 그다음에 유충.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번데기, 성충인데 번데기도 물에서 자라고 유충도 물에 자라고 그다음에 알도 물에다 있고 성충만 육상으로 와요. 이거 실기 가서 그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 하이드로프렌과 메소프렌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까 물어섰어요. 파효 걱제제 한다는 거 다음 몇 번? 1번이죠. 그 다음에 십에 의심이 묶어서 하나 볼 거예요.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는 뭐가 된다? 천적이용이 되는 거죠. 웅덩이나 방사선이나 방충막 이런 것들은 뭐가 물리적이고 살충제는 화학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만 땡땡치는 것이 아니고 13번부터 14번까지 묶어서 하나 볼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이고 통합 방제의 필수 조건을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이용한다. 맞죠? 그다음에 나 번은 우리가 그저 그때 서로 적용시킬 때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다 번은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맞죠? 그다음에 네 번째 각기술 적용.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 고려해요그 틀린 것이 몇 번? 우리가 보게 되면, 라번이 틀린 것이고, 가나다가 맞는 거지요그 다음 거 중요 표시했고, 한장 넘어가서. 우리가 15번부터 16번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뒤로 할 날엔 번호가 바뀌어서 내버려둔 건데, 16번. 중요 풀자 드시고 뒤에 이제 이거를 농약 종류 살충약 류는 해야지 풀려요. 그런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미리 풀자고. 1 6 번에 보게 되면 훈종제 있죠. 훈종제는 다음 어느 부위를 통해서 가는 것인가? 발바닥을 통해서 가는 것인가? 촉각을 통해서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구기 주둥이를 통해서 가는 것인가? 기문을 통해서 가는 것인가? 어디를 통해서 간다고요? 기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기문이 아까 우리 곤충에서 숨구멍 같은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된다? 사 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됐고 그다음 605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605페이지로 와서 뭐가 되는 거냐면 살충제 있죠. 살충제가 끊어지는 일단 보자고. 살충제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605페이지. 에 살충제는 농사질 때 우리가 벌러지 죽이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농약. 그 다음에 똑같은 농약을 목이나 파리 죽이자고 부리면 뭐란다 살충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살충제는 그저 그때 농림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농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위생해충, 쉽게 파리, 모기, 벼루 이런 거를 위생해충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제, 쉽게 죽이려고 하면 방역용 살충제 또는 살충제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 꼴, 살충이 똑같다고 치면 되죠. 그런데 살충제는 일반 명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문자로 쓰고 끊어보시고 상표명은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일반명은 소문자로 쓰고 상표명은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위생사를 따면 방역회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냥 영문과 나온 사람들은 앞대가리를 다 대문자로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살충제, 쉽게 방역할 때는 일반, 일반적으로 일반 쓰는 명칭은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상표명은 대문자로 써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느 607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60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 거냐 바번 보세요 바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번 끝에로 가있지요 거기 일반명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디크로포즈지요 디크로포즈 D-I-C-H-L-O-V-R-O-S 디크로포즈 다 거기다 써놨잖아요 그런데 상품명은 대문자를 쓴다는 거죠 뭐라고 한다? T-D-V-P 어 거기 있잖아요 거기 마번에 한글 옆에 있네 DDVP, 그치요?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환경위생에서 이거 뭐로 쓴다? 훈종에서 쓴다. 훈종제 대표적인 유기인계다.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거기 영어 뒷과 한글도 있지만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농약 장사할 것도 아니지만 애우라는 거죠. 그래서 디크로포즈는 영어 쓸때 우리가 소문자를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품명은 대문자로쓴다랬 쓰니까, 거기 DDVP, 거기 마번에 있지만, 첫 번째 줄에 있잖아. 상품명은 DDVP. 중요 표시하고또 이걸 뭐라 그래요? 바포나 그러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포나 이골 DDVP, 이골 디코로포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훈중제를 많이 쓰인다. 거인 있네? 가장 훈중제로 많이 쓰이는 거. 중요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명과 일반명과 상품명이 쓰는 그 글자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명일 때는 코인의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명은 대문자로 썼지요 그래서 맨 첫번에 이 책을 쓰고 나서 영문과가 이걸 편집을 했어요 크라운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디크로포즈는 소문자로 써놨잖아요 그때 영문과니까 다 앞대가린 대문자인 줄 알고 대문자로 써라가지고 나한테 요거지, 요걸 바가지로 먹고 새로다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 약자들을 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은 대문자로 쓰고, 그다음 일반명은 우리가 소문자로 쓰는데, 디크로포즈 이꼴 DDVP 이꼴 바포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쵸? 다시 원위치로 와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살충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요. 중요없이 드시고, 605페이지. 일명 화학적 구조에 따라 분류. 그다음에 치사하는 대상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침입 경로에 따라 분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적 구조는 무기 살충제냐 유기 살충제냐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특히 치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반드시 오셔야 돼요. 치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살란제는 말 그대로 알을 죽이는 거죠. 알을 죽이게 하는 게 살란제죠. 그 다음에 유충을 죽이게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살충제죠. 살유충제가 되는 거죠. 성충을 죽이게 하는 건 뭐가 돼요? 살성충되고 그 다음에 진드기를 죽이는 걸뭐라 그래요? 살진드기제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치사시키는 대상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입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면 경구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호흡기, 피부로 들어가면 경피,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침입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거냐에 따라서 식독제 우리가 쉽게 말하 입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는 걸 식독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접촉해서 죽게 하는 걸 접촉제 훈종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보세요 식독제가 있고 접촉제가 있고 훈종제가 있는데 식독제는 말 그대로 먹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경부까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들어가 살충작용을 해서 죽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식독제는 비소나 붕산이나 비산동이나 염화소이죠 내가 앞에서 그랬죠 수은과 비소는 농약의 주성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살충제나 농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죽일 것인가 피부 껍데기죠 외피. 외피가 무엇인가는 여기서도 하지만 시기가 살 것이에요. 그래서 외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 껍데기죠. 이거 이거, 이거 껍데기. 이걸 통해서 이 껍데기, 그러니까 피부 껍데기 거죠. 그래서 곤충은 똑같아요. 접촉했을 때 체내로 들어가서 죽이는 것을 접촉제 그래요. 훈종제는말 그대로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까 우리 곤충에서 뭐 있었어요? 기공이 있었죠 기공이 사람으로 말하면 콧구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곤충이 호흡할 때 기문을 통해서 중요시하시고 기문을 통해서 간다면 리 식독제 이어 접촉제 이어 훈종제 이어 훈종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렇그 다음에 우리가 농약의 종류 이걸 살충제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유기염소계가 있지요 유기염소계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환경위생과 식품에살때 농약하게 되면 또는 살충제 하면 유기염소계가 있고 유기인계가 있다 여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유기염소계는 현재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왜못 써요? 잔류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쓰는 것은 유기인계다. 유기인계 이꼴 유기인제 똑같은 거예요. 개나 재나 똑같은 거지요 그럼 유기염속에는 현재 못 써요. 못 쓴다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가요.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유기인계가 있지요. 현재 유기인계 쓴다 안 쓴다 써요 유기인제이 q 유기인계 똑같은 건데 내가 이 많은 그 지금 보니까 유기인계는 수없이 많지 이거 다 외우라는 거예요? 아니지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끝이 무슨 무슨 t h 아유에 그러면 파라치온, 스미치온, 다이아치온 이렇게 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D D V P 혼중제로 쓰는 거 이렇게 얘기했던 를 거지요 유기인계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한장또 넘어가서 보세요 한장 넘어가서 거기 609페이지 보게 되면 카바닐계가 있지요 양가로 세 번째 카바닐계는 그 끝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CARB 또는 CARBO 이것들이 뭐예요 카본이라는 게 탄소지요 탄소를 연결시킬 때 연결어미로 무슨 무슨 카본 하잖아요 아 카본이 탄소 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그러니까 이것도 유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만일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만일계상충제는말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6 1 0페이지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있어요. 피레스로이드계는 식물에서 추출한 살충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많이 쓰는 것은 피레스트로이드계 써요 그래서 피레스트로이드계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니까 화학, 우리가 여기에서 약품이지만 살충제지만 주로 이것들은 인간들한테는 독이 적어요 그리고 곤충들한테는 독이 강하고 따라서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가 돼요 피레스트로이드계에요 쓰로이드계 하니까 이거는 식물 추출하고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효력증강제 이꼴 효력증강제는 살충제 역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협력제 역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뿌렸는데 요거의 살충 작용이 50, 60이라 그러면 협력제를 뿌리면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력제, 이걸 효력 증강제는 자체적으로 살균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충제 역할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피제. 기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기피제 뿌렸다 그면 뭐가 된다? 싫어서 가지요. 그럴 때 곤충들이 싫어하는 약품을 뿌리는 것이 기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크게 나눴죠 그리고 이제 한장넘어가면 제재가 있는데 제재할 때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오늘 한것 중에서 유기염속 해보자고 유기염속에는 특징, 유기염속에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기염속에는 첫 번째 가 번에 그럼 유기염소개는 오늘은 이거를 그냥 끊어 어차피 왜 그러냐 유기염소개와 유기인계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곤충은 오늘 어디까지 했다 605 페이지에 종류의 유기염소개 전까지 한 거예요 그럼 유기염소개하고 유기인계는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할 테니 10분 쉬었다 식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자고.